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목현동에 위치해 있는 헤라빌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이베지터널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도로와도 바로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셔가지고 성남이나 분당 성남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신 그런 현장이고요 어, 도로 인근에 바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좀 골목길 운전 별로 없이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수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어, 3 0평이좀 넘는 실사용 면적을 지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조망 또한 어느 정도 뚫려 있기 때문에 어, 조망 찾으시는 분들도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 인테리어도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전화 주시고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라빌 소개 영상입니다. 현관 모습 보고 계시고요. 우측으로 신발장 세칸 준비되어 있고, 위쪽에 조명도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지금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서 안쪽이 잘 안보이도록 시공이 되어 있고, 옆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게 되면 은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넓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굉장히 넓기, 높기 때문에 더욱 개방감이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타일은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메인등 없이 간접 조명만으로 이, 시공해서 사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면적 자체는 지금 굉장히 넓은 것 같고요 아트홀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창호로 보이는 조망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주방 쪽에도 이렇게 창호가 나 있어서 더욱 답답하지 않은 모양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앞쪽으로 되어 있고 11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화이트톤으로 꾸며져 있네요 이쪽에 상부장과 인덕션 후드 기본 구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구요 싱크볼도 와이드하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냉장고 공간 두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시구요 이쪽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끝자락에는 이렇게 인덕션 1구짜리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 멀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좌측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 바로 연결이 되고요. 타라주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안방이고요. 침실 공간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도 층고가 높다 보니까 더욱 널찍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기 때문에 부부욕실 이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샤워 공간까지는 나오지 않는 안방 욕실입니다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은 드레스룸인데 네. 조명에도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어요. 조금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역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1층 테라스 세대인데 테라스 세대가 이제 기준층이랑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는 없는데 이제 외부 공간 조금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작은 방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총 3룸 모두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기 좋게 나와있습니다 이 방은 조망이 좀 뚫려있는 편이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